도루, 온, 아우트.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시아드키메키는 오쿠요, 무파란테스 이치네, 기르빌리직앤 우이군, 줌네이, 세첼림디어. 왕카는, 원래 악수는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아쓰는다 에사하센, 악수, 악수 대학엔, 토카, 라시마.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상대, 칼스다키인산 안심시키다 사키네시티르메위안 행동이었다. 이친에 불란 미 하레케트디 오 오, 시 중세 시대 기사들 gisa, e, 중세 오르타차 기사들은 기사 르다키쇼퍼 a e r 기사, 택시 기사 이렇게 a 자 중세 시대 오르타차 기사들 리 anlamına gelen var ya hani orta çağ Avrupa'da böyle at a b i n i y o r l a r bir özel eğitim almış almış insan işte öyle bir kılıçla dolaşan onlar var ya onlara kisa diyoruz. Onlar kavga 같은 무기, kılıç gibi Mugi t a ş ı y a r a k 적과 싸울 때, düşmanla kavga ederken, savaşırken onu çıkarıyor. Ama ama fakat 싸울 생각이 없을 때에는 악수를 하면서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싸울 생각이 없을 때사와시마 피키리 요켄 안담나겔리요 악수를 하면서 토칼라 샤락 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오는 엘린데시라 오마드는 교스테리오 이렇게 안전을 확연시켜주기 위한 행동이 그의 안전, 그에 규행이 확인시켜 주다가 한이 교수하의빌드르의 오는 이친 행동, 하레케티 오늘날에는 반가움과 존중을 표시하는 인사법이 되었다 묵균날에 반가움, 한이 좀 맵는 존중, 사이글 표시하다 오늘 교수하는 인사법 셀라움 나시마 요한템이 오시돌나스채빌리스 상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아시다키 인사한 Yardım aldığı zaman diyor, değil. Kendinin yanlış yaptıklarını özür dilerken diyor, bu değil. Mugir'ı sereguye d ı yeni s i l a ararken. Cevap 1. Soru 17'ye bakacağız. Tıkbelen sakkın, yani özel bir olay yok. Özel bir olay olmadan. 주인공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주인공 나에게 마시멜로 단순하고 은레비 사대 단순하다. 브리카르마슈 딜 아니면 브리 사대 반복적이다. 수렉리 아이는 사대의 아이는 시 일상을 다룬 일상다. 브리 균데리 가야지. 다른 영화가 오늘날 이길이 체키랜 필름 인기를 끌고 있다. 촉 일기 체키듀어디요. 주인공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낼 뿐마시로 일루 하루하루 헬균 평범하게 노멸비시킬데 보낼 뿐 야시오 사대제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이 마시카비 대이식 이시 약마드 하얼데대 관객들은 세이레디질 필름 이슬레인 영화에 빠져든다 영화필름 빠져든다 다 당막 Hiçbir şey olay yok. Özel ve değişik olay yok ama onu seyredenler öyle dalıyor diyor. k o n getiren k kudongan ikkocinettan, k o n getiren k seyredeceği k u d o n g a şimdiye kadar yani ikkocinettan böyle unutup yaşadığı i ̇ l s a n o r m a l günlük hayatının gippin, mutluluğunu s e z a m gedatta. Gedatta böyle fark etmek ama sesam g d a t t a da biz öyle kalıp olarak kullanıyoruz. 닫다 아, 파했세상깨닫다이이 yani <gülüyor> öyleydi. farkında d e ğ i l d i anlamına geliyor. 그리고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Ve 행복, mutluluk. böyle hem büyük olsun 거창하다 derken böyle çok büyük, i i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böyle i r i şey değil. 블라블라블라, 이래서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오, 이시 야니, 오바이단다. 블라빌디 미지, 사키디오루스. 네, 온다빌리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캔디, 캔디네. 인정하다. 카불, 에츠메디오라이단 어? 아, 예스. 현실 속에 작고 사소한. 현실, 갤, 체카야트 소, 이친데키. 작고, 큐축, 소소하다. 답을 내, 우팍지, 우팍, 테펙��,��, 렐레레. 이시 t e n de bulabiliriz. Evet. e t l de <susur> 평소 자주 하지 못하는. 평소되겐 normal. 쥐수, 못한은, yani 쥐수, 하 a 다 자주 못하는. 자주 하다되겐 sık sık. y a p ı p a m a d ı 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이다 a a 는안 ı a n l n e o r m a l 하 a 다 a t ı m ı d a y a 이̇ k i soru 18'e bakalım. 저장고, 토 o h u m 저장, 저장アス ı 이 kaydetmek ya da saklamak v s a n l a m ı n a geliyor. Go derken de depo demek arkadaşlar. h u m saklama d e 미래 식량 문제, 미래 future yani i l e r 식량 문제 대비하다, 대비하다, hazırlık yapmak. Gıda p r o b l e 식물 자원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식물, 비트키, 자원, 이세 카이낙. 카이낙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영구적영구적 대, 캔, 비스, 손수, 보술마단, 안 넘나길려. 보호하다, 코르막, 데미스테, 시설이다. 비, 구름, 늘. 이곳의 연구원들은, 오르다키, 연구원, 아라시트르마즈 보관 중인 씨앗을, 보관하다, 대, 보담을, 씨앗의 토음날을 연구하는 일 뿐만 아니라 줌네레드의 만여다 뿐만 츄키오사 줌네린 시나사 대째 겟리우르. 오 zaman, bu araştırmacılar sadece o d e m e l e m e k 활동 f a a l i y e t e ğ i m bu f a a l i m e k cevap o l 을 수집하는, 수집하는 d i 시앗 토음, 데미스템 수집하다다 수집 하다 수집 콜렉 k o l e k s y o n demek. 리 u z i p a d a ise 이 i 이 i k l 하나를 구하기 위해 b 인 i 날 s a n l a r 씨앗 t o h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 전국다 이켄뮤 ü 이렇게 ülke 곳곳 꽃대할 텐데이 예란 남나 길이요. 곧곧 대색대 별뷰 예를 택택 찾아다닌다. 기딥 아라시트리요.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아라시트르마주 직접 가서 캔디캔디네기딥박마사 보관할 가치가 있는 씨앗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사클나노주 가치할 캔데 데야르메 원래 허니 알리마스는 데야리. 오늘 오마딘은 빌리메디이디어요뒤 자원을 홍보하는 카인은 일란에 덴 홍보하다. 어이 러비셔요. 사람을 교육하는 인산나를 에이텐 저장고를 관리하는 오대포유 컨트롤에 덴 대한. 제법 3.